자,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물스토 콜라보 2. 네 가지 스킨. 배합힐 준비하시고요. 예, 갑니다. 아! 레몬남 그냥! 야잔. 아 레몬남 뭐야 아 레몬남 꺼져 아! 가자! 제발! 아! 아 할아버지! 아, 할아버지 그래 나쁘지 않다 아! 아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아! 아아아 아. 아. <웃음> 괜찮아 어제 스택 쌓는거야 아아아아 아. 아. 아, 제발 제발 제발 좀 나와라 아 뒷모가지 아 뒷모가지 아, <웃음> <웃음> 오 가자 아 제발 제발 좀 나와라 가자 가자 가 제발 자레몬 아, 아, 제발 내가 돌아왔다 오한번더 가자 아, 오래 걸렸을 때 다시 까고요 제발 가자 제아아아 아씨 안 나와 왜? 하지만 아, 우리에게 이게 남아있죠. 음, 가자, 아 제발. 제발 여기서 나와야 한다. 자 지금 몇번 남았냐면은 8십 여든 세 번을 까면은 황학이 나오는 거, 아 황스가 나오는 거고. 예. 네. 아 세기랄 아돈 없어 아씨발. 라 하지만 웅축득 정수가 남아있지 에, 가자 에, 포기할 순 없다 에, 다, 가, 다 영끌 영끌이야 이거 영끌로 가자 에, 영끌이다 그냥 다끌어모아아아 다 아, 진짜 아이고 뭐.. 아 잠깐만.. 4만원이야? 존나 비싼네 진짜 뭐.. 가자 6천.. 야 6천 딱 맞는데? 와 레전드다 야 이거 6천이 딱 맞네 이거 와 지리는데? 자 나이스!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예 기쁘지가 않다 씨.. <웃음> 기뻐야 하는데, 기쁘지가 않다. 야, 붕이 소리가 일단 안 난다는 게좀 지리는 것 같은데. 이런 느낌으로다쫙야 이쁘긴 하네 근데 이거 스킨을 무조건 뭐 깨야겠는데? 왜냐면은 이것만 끼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경향이 좀 많아 이거 하나만 하기에는 이 악세만 끼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 스킨도 같이 껴야 하지 않을까. 어, 뭐야. 아, 봐봐. 이 부엉이하고 이 차이가 보입니까? 클라스가 다르죠.